초록이 세트 보여 드려요 또 이거 이제 물들이고 싶은 아이들 조그만 데다 심어 놓은 거고요 어, 짜잔 이거 보있어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베란다에 깊숙이 이렇게 착착착 내고 쌓듯이 쌓여져 있었는지 나오니까 끝도 없는데 다사상다고요예쁘죠 여기는 뭐 바이솔들 얘네 다 있는 곳이고 이한 칸은 그리고 여기는 모여 사는 바이솔들이고요. 바이솔 이거 한3목팔 하나 더 해야 될것 같고 이거 보시라고요.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어머 이거 프리티 얘는 완전히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네요. 와우 얘 이름은 뭔지 아세요? 제가 지었는데, 개불이에요. 개불, 게불. 바다에 있는 개불하고 너무 삶아서. 어. 음, 일본 니바? 어. 일본 니바 가라와! <웃음> 까망의 보니 <모니. 웃음>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멋지게 계속 모습 중인 애들이. 색깔이 막 엄청 바뀌었어요. 볼때마다. 이거 이것도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여기 금 자국 보이세요 금 저것도 쑥 컸어요 눈으로 볼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 크리스마스도 피멍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너무 너무 이뻐지고 있답니다 밖으로 나온 제란 놈들이 이렇게 잎사귀가 베란다에서 엄청 컸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작아 들었어요. 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죠. 잎사귀 엄청 큰 거는 이것도 이 잎사기도 제 손바닥만 씩 했답니다. 근데 이쪽으로 나오니까 조금 해졌고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.